안녕하세요.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. 이제부터는요, 37살까지는 놀아도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평균 수명과 관련된 37%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예, 근데, 60세가 평균 수명이었던 시대, 아주 오래되었죠. 그때는 20대 초반, 22살, 23살 정도에 결혼했는데, 자, 60세를 기준으로 22세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7% 구간입니다. 요즘과 같이 80세 시대, 자 80세 시대에는 보면 서른 이전에 결혼하잖아요, 대체로. 29세, 30세입니다. 이것 또한 80세를 기준으로 하면 37% 정도 구간이죠. 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이제 열렸죠.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혼도, 자녀들의 결혼도 서른 넘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자 100세 시대의 37%는 37세거든요. 자 그러니까 백세시대에는 37살까지는 놀아도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생에 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37살까지는 놀아도 된다 이 말은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37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탐색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 자란 아이들은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볼 줄 안다 또 좋은 부모들은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을 믿고 지지하며 기다릴 줄 안다 자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37살까지는 좀 믿고 기다려주자 섣불리 평카하지 말고 물론 자녀들도 거저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탐색해야겠죠 네, 그렇게 하면 부모도 노후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백세시대잖아요. 어 반대로 자녀들을 빨리 안정시키려고 다그치다 보면 자칫 부모 노후도 망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인생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백세시대라고 합니다. 그러면 시대에 맞게 살아야겠죠.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옛날 방식으로 자녀의 미래와 자녀와의 관계를 고집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물론 부모의 인생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세시대 인간 수명에 관한, 평균 수명에 관한 37%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하여서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더욱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